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. 이곳은 말레이시아 슬랑오르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바투동굴 앞입니다. 여러분 저 뒤에 형형색깔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시나요? 제가 방문한 날은 춘절 연휴 중이어서 수많은 인파가 더욱더 몰렸는데요. 이 형형색색의 가파른 계단의 개수는 총 272개로 힌두교에서 인간이 짓는 죄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힌두교도들은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진다고 해요. 그리고 계단 앞에 보이는 금색깔의 이 동상은 힌두교 무르간신의 동상으로 동굴이 최초 발견되고 만들어졌을 때가 아닌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어요. 2006년도에 지어졌고 높이는 총4 2 m 그리고 무르간시는 전쟁과 승리의 신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약간 그런 전쟁과 승리의 힘이 느껴지시지 않나요? 딱3 0차가돌고 있잖아요. 자 그럼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출발 꼭! 계단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았습니다. 굉장히 가파러요. 보기보다 이게 올라가 보니까 진짜 가파르더라고요. Finished, no, 하지만 힘들게 올라간 만큼 보람도 있었는데요. 동굴에 다 올라가서 이제 동굴 천장을 올려다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. 동굴 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파가 그득그득했고 저도 물론 그 인파 중에 한명 동굴이 특이한게 천장 부분이 뚫려있어 가지고 빛이 확 들어오는데 이게 약간 신비한 느낌이 있어요 동굴 내부에서 천장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고두름처럼 아래쪽으로 축축 뻗은 종류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, 바트 동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주인공은 아마 원숭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요, 야생 원숭이들이 동굴 안팎으로 막, 암벽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, 진짜 날아다닙니다. 너무 노련해요, 이게 막, 벽 타는 게. 벽이 거의 수식인데, 이게 나무도 아니고, 이게 위험해 보이는데, 또 아슬아슬하면 서안 떨어지고, 잘, 자기네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. <목소리> 굉정 다하고 저는 이제 겐팅 하일랜드로 출발하러 다시 내려갑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안녕!